현대식 소총을 추가해주는 모드를 소개해 드릴게요. 추가되는 총기는 FPS 게임에서 자주 봤던 AK와 M4A1 등 다양하며 연사가 가능하다는 특징이 있어요. 아이템을 습득하는 방법은 강철 재련 퍽을 찍은 후 대장간을 통해서 만들 수 있으며 총기와 탄약 모두 강철 주괴를 필요로 해요. 외형이 상당히 퀄리티 있게 제작된 모드이기 때문에 총기 모드 중에 가장 만족스럽게 사용할 수 있어요. 일부 총기는 SF 영화에서 나올 법하게 생긴 것들도 있으니 자신의 취향에 맞는 것으로 선택해서 사용하면 돼요. 그리고 총기의 소음 때문에 불편한 유저라면 소음기가 달린 총으로 사용하는 것을 추천해요. 탄약의 경우 일반적인 탄환뿐만 아니라 추가적인 재료를 소모하여 원소 데미지를 입히는 총알도 제작이 가능해요. 이 모드의 큰 단점 중 하나는 석궁을 기반으로 제작된 것이라서 총기를 착용하면 위치가 이상하다는 점이에요. 그리고 무기를 들고 있는 모션도 상당히 엉성하게 보여요. 총기는 마우스 왼쪽을 누르고 있는 동안 연사가 가능하며 공격을 중지하기 전까지 계속할 수 있어요. 그래서 웬만한 난이도에서는 압도적인 성능을 나타내요. 하긴 활 들고 싸우는 세계관에서 소총 들고 가면 깡패인 게 당연하죠. 축하된 총기를 동료에게 장비해주면 동료도 연발로 사용해요. 하지만 가끔 단발로 사용하는 경우가 생기기도 하며 이 경우에는 장비를 해제시킨 후 다시 장착시켜보세요. 전설 난이도에서 거인과 매머드를 상대로 데미지 테스트를 해볼게요. 데미지가 약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연사 속도 때문에 궁술이 빠르게 상승하고 턱을 찍으면 총기의 데미지도 오르니 걱정하지 마세요. 모드의 제작자는 중국인으며 L버전으로 개발된 모드이기 때문에 SE버전으로 포팅하여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연발이 제대로 안 나가는 경우가 나타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총기를 바닥에 버리고 다시 습득한 후 장착해주면 거의 해결돼요. 끝!